저는 12년째 처가살이 중인 30대 후반의 애아빠입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쪼개어서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짧고 간략하게 12년째 왜 처가살이를 하면서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맛있냐? 가자 너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는거야? 영어 I'm hungry Yes, I'm hungry 와우 wow. 야왜 아빠가 따라하고 넌 따라 안해? Are you thirsty, Bobo? 너그렇게 창문에 고개 빼고 있다가 머리똥깍 날아간다 좋아야 나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? 딸 오늘도 수고해 알겠어 오늘도 수고해 파이팅 제가 항상 일하고 항상 촬영을 하고 항상 집에 들어오면 자고 지내는 곳이 지금 이 공간입니다 저희 부부의 방이에요 이방 구조만 살짝 보고 방 분위기만 살짝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다면 아... 아... 자산을 할것 같은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아담하면서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방이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방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아늑하냐면 보이시나요? 작지만 아늑하면서 작지만 뭔가 좀 느낌적인 이런 느낌 그리고 보시면은 특이점이 있습니다. 침대, 바닥, 왜 그런 거 하니 왜 따로 자냐 결혼 한 10년 넘어 보세요. 어, 결코 저의 신체적인 구조와 육체적인 뭔가 그거의 문제로 인해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한 공간에서 같이 자는 겁니다. 어? 그죠? 하지 마. 저는 하지 말라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결혼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아니고 처가살이죠 비록 처가살이지만 저는 나름의 여유와 즐거움을 이 집에서 그리고 서울에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, 집에 대한 스트레스, 그거에 대한 부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내집 마련이 꿈이긴 마련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내 집을 마련, 내 능력으로 내 가족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집 하나 좀 마련해보겠다고 또 결혼 전에도 열심히 일하는 거고 돈을 모으는 거고 재테크를 하는 거고 내집마련했고그꿈 그 꿈. 저는 딸 때문에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 뭐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 일 때문에 서울에서 굳이 살아야 한다 뭐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집 마련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참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청약을 넣으면 돼야 되잖아요 다 떨어져 안 돼요 뭐 결국은 집 마련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곧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딸아이가 있는데 점점 커가면서 본인만의 방을 가지고 싶어하고 본인만의 방을 가꾸고 싶어하고 사실상 뭐 제가 집을 구한들 딸아이 방 하나 마련해주기가 솔직히 말해서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장인어른과 함께 처가살이를 하면서 풍요롭게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을 벗어나면서까지 모험과 도전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딸아이 방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좀 넓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게 채워가다 보니까 더러워졌습니다 더럽다 못해 복잡하고 버려도 버려도 뭐가 계속 나와 어? 이놈의 딸내미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어? 보면은 집이 그냥 사파리야 사파리 펭귄 한 마리 개 강아지 곰한 마리 누워있죠 저쪽 봐봐요 저쪽에 펭귄 모녀가 아주 그냥 바람직하게 저러고 있죠 그리고 또 나름 또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또갖춰졌습니다 뭐 나름 공부합니다 혼자서 그리고 또 여자애라고 화장대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애나 어른이나 여성분들 하... 여자 둘이랑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장롱 하나 열어볼까요? 제가 이 집에 결혼 전부터 이 집에서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 건너편의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월세 한 달에 80만원씩 내가면서 그 모습을 보던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하지 말고 기어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라 저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할때 저희 와이프의 동의를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영상이 올라가면 노발대발 난리납니다 집을 이렇게 샅샅 뒤지고 촬영하니까 뭐 근데 어쩌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다른 집들에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화분 하나 화분 둘저 친구는 김씨 이 친구는 신씨 그리고 어쩌다가 한 마리 잡아온 이름도 모를 이 물고기는 한 4개월째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어서 생명력의 끝판왕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꾸역꾸역 살다 보니까 또얘집 하나 마련해주고 비싸 이거 비싸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보는 이 그림 이 그림까지 미대 나온 아름다운 저희 와이프의 작품들입니다 제가 왜 12년째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거예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방 하나가 저희 장인어른이 사용하시는 방입니다 지금 안에 계세요 사위라는 놈이 쉬는 날 뭐라고 뭐라고 밖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얼마나 욕하실까요 제 뭐냐고 입장 바꿔서 제가 생각을 해도 사위가 뭘 하기는 해 하긴 하는데 맨날 집에서 떠들고 있어 나 같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 할거예요 아, 밥벌이는 하나 그냥 저러다가 저거 큰일나는데 저거, 저거 저거 아 그지? 이거 네. 커피 좀 주세요 네,